안녕하세요. 오늘 영남대 천마체육관에서 정동원님과 양지은님이 출격을 합니다. mg 하나 새마을금고 관련 축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행사는 mg의 최우수 고객을 상대로 하는 특별 행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행사장 내의 출입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아쉽지만 이번은 행사장 밖에서 배웅을 해야 할듯 합니다. 특히 정동원, 양지은님은 대단한 인기몰이 중인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의 대표적인 가수들이 출격하니 새마을금고 특별고객님들은 아주 즐거운 공연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미스터트롯의 끼쟁이 김희재님도 참석한다고 하니 청중들에게 많은 웃음을 선사할 듯합니다. 그리고 트롯가수 박현빈, 대한민국의 가수 정수라씨도 출격을 한다고 합니다. 공연은 6시에 시작하는데 정동원 양지은 팬분들은 관람을 못해서 많이 아쉽겠지만 다음번 공연을 기다려야 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